무기를 왜 자꾸 바꾸래 이게 그 유명한 무구나 어이 뭐야 이게 피크닉이네 그때 내가 만들었던 도시락인데 요거를 도시락을 내가 좀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흰동가리를어 누구 있어 어 들어갔어 집에도 들어갈 수 있네요 오여운데 어? 오늘 주무리는 집정리 끝낼 거니까 내일부터 마음껏 놀수 있어. 그치요? 놓아 할 말만 해. 하나처럼 정리가 안 돼.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했나? 아니지. 뭔참중요한거 마르코 너무 자기애만 할거 나갈래.